페이스북 계정에서 돈을 안 드리고 돈을 벌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봐주세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영어미술 지도자에게 도움이 되는 곳 Art English University 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페이스북의 페이지 계정은 광고를 할수 있는 계정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할수 있는 계정에 돈을 하나도 안들이고광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감히 제목에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돈 쏟아지는 방법 대방출 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아래 네가지를 여러분이 실제로 실행했을 때 기하급수적인 숫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네 가지 요소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타겟 대상은 어떻게 정하는지 둘째 썸네일 만들 때 유의사항 셋째 컨텐츠 제작 기법 중 영상을 만들 때 주의사항 네번째 협업지수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이 대한민국 협업 마케팅의 대가이신 여미열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하지? 그러면 뭘 잊어버려 제작하고 만드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까 타켓을 놓쳐버린다고요 제말 이해되셨나요? 네. 만들고 제작하는 데 그것도 못 만드는데 지금 타켓을 생각할 결혈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교육은 0점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모든 교육의 초점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 내가 광고하고, 내가 홍보하고, 협업으로 진행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수익 창출이 올라오 어떻게 하면 올라올 것인가에 대한 타켓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려야 되잖아요. 네. 타켓을 아니, 피부 미용, 지금 아니, 덧마사지. 아, 그럼 작은 얼굴 타켓을 남자로 가져가면 꽝이죠 오는 대상이 다 여자잖아요. 그런데 타켓을 갑자기 남자로 가져가면... 꽝이잖아. 시이말 이해하시나요? 네. 그게 무슨 말인가면 타 했을 명확하게 이 멘탈 속에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완성 매 수익 창출이 어떻게 해서 올라올 것이라고 하는 멘탈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자의 출발은 중간에 쉬는 게 없어요. 중간에 멈추는 게 없다고요. 이말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이게 정말은 제패턴이 여부였어요. 여 패턴. 근데 아니, 다른 당다를거 없잖아요. 근데 왜요 패턴이깐 거 나중에 알았던 비밀이 하나 있어요. 아. 이제 사람들한테서 가장 많이 인지되는 색깔, 편안함으로 편안함을 와다는 컬러가 아, 그렇죠. 블루 컬러. 음. 이네이 컬러, 이 컬러. 이 컬러. 이 음. 이 이해되시나요? 네. <웃음> 그럼 이 칼라면 쓰나? 이 얘기 아니에요. 제한테, 제가 지금까지 낸들 영상, 저, 컨텐츠 중에서, 이 자기 분석 기법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자기 분석이 있어. 그러니까, 뭘, 뭘. 그러면, 이렇게 공달하려면 나는 뭐만 제작하면 돼요? 컨텐츠. 네. 컨텐츠만 제작하면 되죠.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두 가지 기법이지. 하나는 뭐죠? 하나는 뭐죠? 사진. 하나는 영상. 그죠? 자, 이 사진과 영상에는 길면 안 되겠죠? 여기는 1분 30초 들어가면 안 돼요. 잠시만요. 10초에서 20초 미만이에요. 음. 여기. 돈 주고 하는 광고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10초에서 20초. 그러니까, TV 광고에 보면 20초 이상 넘어가는 광고 하나도 없어요. 제일 긴 광고가 20초야 그리고 네. 페이지 계정에 들어가면 네. 여기 좋아요, 팔로잉, 공유하기 옆에 점점점 세개 있어요 이보시다니까 지금 이거 해야 된다니까 네. 점점점 네. 보시면 네. 여기 좋아요, 팔로잉, 네. 공유하기 지금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네. 다음에 페이지 계정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실패의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그러니까 다음에 혼자서 백날 해봐야 자기 개인 돈 지불하고 그리고 그 컨텐츠 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원래 나와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긴 가면 페이스북에서는 친구가 5천명이면 한도에 차서 더 이상 친구 신청도 못해요 5천명에서 양질의 5천명이냐 아니냐는 나한테 얼마만큼 반응하느냐 안하느냐인데 반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10분의 1도 안하게 돼 있어요 5천명이면 500명 반응하면 그 사람 완전 대박이에요 그 5천명 중에 5천명인데 10분의 1이 아니라 1%만 반응해도 이 사람은 아주 잘하는거예요 그러면 50명이죠 5천명 중에 50명이 늘 상시로 뭐하면 소통하고 거래를 하면 소통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공유하고 공개하면서 서로 나누면 대박이에요 근데 중요한거는 5천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나누는거는 그렇게 못나누니다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소통지수가 낮기 때문에 소통지수라는 것은 평소에 내가 매일매일 소통하는 사람의 숫자가 고정되어진 사람들로만 하니까 그것도 일주일에 한번 시간 내서 페이스북 들어와서 하니까 그것도 잠 내가 일다 끝나고 일다 끝나고 그 다음에 잠자리 들기 전아 어 이제 한번 페이스북 한번 볼까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건 이건 이건 치명타에 본인한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법을 알려드리는 건 뭔가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합니 화장실 가는 시간 그 다음에 밥 먹고 잠깐 쉬는 시간 담배 피는 시간 그 다음에 어, 내게 잠깐 여유가 있는 시간 이렇게 하루에 자투리 시간만 활용하면 누구든지 간에 2시간 이상은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 2시간을 하면 지겨워서 나중에 손들어 그요글 하나 쓰는데도 2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정해놓고 쓰는 시간은 거의 없고 저에게 주어진 저에게 주어진 휴식 시간 외에는 전부 다 짜투리 시간. 저게 주어진 공식적인 휴식 시간이 언제? 주일날도 아닌 토요일 날가고 없어요. 부터는 제가 미션을 던지면서 그그 다음 날부터 바로 매출이 팍팍팍 일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지수가 맞아야 돼요. 이렇게. 죽으라고 지수 올려야 돼그 지수가 뭐죠? 협업지수인데 협업지수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블로그지수 페이스북지수 그 다음에 유튜브지수에요 이 평균지수가 맞으면 미션을 주어주면 그 사람이 기법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치고받아서 올라와요 한번도 제가 가르쳐준 적 없고 한번도 오픈한 적 없어요 300클럽에서도 안 가르쳐줬어요 없어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심각하게 와 닿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를 올리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해서 일주일 지나가고 나면 일주일 사이에 글이 있잖아요 블로그 글이 일곱 개가 아니라 20개 40개 50개 60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수 낮은 사람들한테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고 지금 있잖아요 8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글이 일주일에 하나씩 쓴 것도 없어. 환장하고 써. 그래서 실패하고 성공하고는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여기서 있잖아요. 열 명, 열 명, 10명, 열 명, 10명, 열 명까지 가면 문 닫아버릴 거예요. 열 명만 되면.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면 못해요. 왠지 알아요? 이거예요. 스무 명 정도가 되면, 스무 명 정도가 되면 제가 하는 방식대로 했는데, 상위에 1번부터 10분에 노출되려면 20명이 1번부터 20분까지 쪼롱이 다 노출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글의 성향의 지수에 따라서 들쑥날쑥 들쑥날쑥 그래 이게 제가 원하는 건 뭔가 면 1번부터 10분 안에 여기 20명이 하면 최소한 7개, 6개 이상은 다 점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매출이 눈에 보이게 확확 달라져요 그게 확률이 어떻게 되는 알아요? 최소 세 20명이에요. <웃음> 그럼 20... 여러분들은 여미열 교수님의 강의를 시청하셨습니다. 여미열 교수님께서는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영어미술 지도자 이런 분들에게 협업만이 살 길이다 라는 슬로건을 갖고 저희에게 앞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비전을 주고 계십니다. 영어미술에 또 다른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아직도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교재 구입은 네이버 쇼핑몰 아트키도에서 가능합니다.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간 비디오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